오, 우와, 와, 이거 뭐야?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헐, 헐, 이거 뭐야? 으악! 와, 대박, 우, 어. 대박, 으아, 이거 진작에 없다. 우와, 헐, 우와, 헐. 양 공식 생일 오이데이에는 상작강 이벤트와 더불어 냥 방송 최초로 Q&A 타임을 가질까 합니다. 그 이름도 거창한 냥공물물 타임! 무슨 색을 좋아삼? 양내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뭐삼? 집에 책몇권 있삼? 양은 아이폰 웨스삼 등등 방송 중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싶었던 뜬금없는 질문들까지 오이데이를 맞아 그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겠삼! 냥궁무물 타임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것을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. 영상 댓글에 달린 질문들은 5월 2일 오이데이 때 전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상작강 이벤트도 냥궁무물 이벤트도 많은 참여 량탁 드리면 싹 대박!